네,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A 입자 실험을 통해서,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중간에 모여있다. 해가지고 행성 모양을 찾아내요. 그게 이제 A 입자 산란 실험인데요. 스크린을 두고, 여기서 플러스 극인 어떤 알파 입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금판을 부딪히는데, 이게 중간에 먼저 핵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 A, 알파 입자가 여기 멀리 통과하는그속도화에서이 밑에 빛을 반, 받는데 그럼 가까이 갔다 그러면 펴가지고 여기에 빛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알파 입자가 이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 원자핵에 맞아서 그 힘으로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 입자는 여기 있는 이 양성자보다 질량이 적기 때문에 양성자는 이 알파 입자를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을 발견한 후에 고어는 궤도 모양을 했는데 이게 불 연속적이에요. 적이요 그러니까 음, 음 먼저 핵이 있고, 여기 궤도가 있다면 이 전자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더라, 여기 있더라.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자리를 그리고, 이제 뭐현대모형이있데 이거는 전자 구름 모형인데 여기서 말했듯이 전자는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먼저 핵은 가운데 있고 나머지 빈 공간 중에 어디 한 곳에 전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연수로 해서 이렇게 10가지 있으면 중간중간에 어떤 숫자가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 빠지는지도 모르는데 아, 뭐가 띄엉 띄엉 있다는 거네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네. 진자의 거리로서 이가 물질의 상태가 바뀌어요 이게 분자가 엄청 작게 이렇게 빽빽하게 붙어있으면 이거는 딱딱해지기 때문에 고체 상태가 되고 이게 좀 거리가 멀다. 그래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액체가 돼요. 근데 완전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엄청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이거는 기체예요 그래서 이 고체에는 모양을 보면 일정하죠. 근데 액체는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컵 모양에 담으면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기체는 우리가 말하는 수증기 그런 건데 그것도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체는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더볼수 있는 게 흐르는 성질이거든요. 흐르는 성질이요. 이거는 액체만 가지고 있어요.